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 입니다 이번 운동 허벅지를 탄탄하고 매끈하게 만들면서 지방을 활활활 태워주는 팻 버닝 하체 루틴입니다 와우! 제가 운동 재생 목록이 하나 더 추가 되었어요 팻 버닝 운동 루틴 여기에는 어떤 운동을 담을 거냐면 해당 부위의 근력 육 대 유산소 4 혹은 근력 7대 유산소 3 정도 이 한가지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면서 지방을 동시에 활활활활 태워 줄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루틴이죠 <웃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팻버니 운동 루틴은 하체이고요 허벅지가 가늘고 탄탄해지면서 셀룰라이트를 확실하게 제거해 줄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혼자서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하체 운동을 잘못할 때 앞벅지의 쓰임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무게중심의 방향성을 뒤로 가져갔고요 그러니 영상에 포인트 집어주는 설명만 듣고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셔도 절대 허벅지가 굵어지지 않고 가늘고 예뻐지게 빠진 하면서 애플리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입니다. 갑시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벽을 보고 서서 손바닥은 어깨와 비슷한 높이로 벽에 붙이고 발 사이 주먹 너비, 발끝은 벽에서 두 걸음 반 정도만 띄어주세요 월스쿼트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상체를 숙여주세요. 평소 하던 스쿼트에서 상체를 더 많이 숙이고 엉덩이를 더 뒤로 쭉 빼준다 생각해주세요. 이때 골반이나 복부가 말리는 것이 아닌 살짝의 오리 엉덩이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백 런지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 가며 뒤로 보내줍니다. 이때도 상체는 바로 앞 동작과 비슷하게 힘들더라도 다리를 그냥 막 보내기 보다 살짝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을 같이 주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래야 더 예쁜 다리, 더 예쁜 애플 립에 효과가 좋습니다. 월백 런지 크로스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사선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발끝으로 매트의 바깥쪽을 찍는다 상상해주세요 승모근에 힘이 들어간다면 어깨 끌어내리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하거나 손 위치를 조금 더 내려도 좋습니다 이때도 살짝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을 잊지 말고 계속 챙겨주세요 호흡 가다듬으며 발 위치를 처음 위치로 가져가 줍니다. 월스쿼트 다시 처음에 동일한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머리부터 골반까지는 일자선상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다운 하는 동작에 정수리가 벽에 닿을 듯말 듯하게 월백 런지 크로스.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가며 사선 뒤로 보냅니다. 슬슬 숨이 차올라도 그냥 참고 계속 진행하세요. 한 시간 걷는 것보다 이거 5분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월백 런지 크로스 플러스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 가며 더 멀리 사선 뒤로 보냅니다. 앞 동작보다 두배 멀리 다리를 찍는다 상상해주세요. 자, 이제 벽을 등지고, 발 사이는 주먹 하나, 발은 벽과 세 걸음 반 너비의 위치에 서주세요.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라이트. 왼발바닥 벽에 붙이고, 호흡 내쉬며, 만세하며 상체를 숙여주세요. 승모근에 힘이 들어간다면, 골반 옆에 손을 두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균형을 잡는 노력에 코어가 활성화되니 더욱 집중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레프트 발 바꾸어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복부와 골반이 말리지 않게 살짝의 오리 엉덩이를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 너무 힘들죠. 한 동작 남았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핸즈업 데드 리프트. 마지막 두발 사이 주먹 간격. 호흡 내쉬며 상체 숙이며 만세합니다. 마찬가지 승모근의 긴장이 느껴진다면 골반 옆에 손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 진짜 힘들었으니까 박수를 조금 오래 치고 가겠습니다 이 하체 운동 2주 동안 격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 격일이냐? 매일 해도 되는데 힘들 거거든요 격일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격일로 이 운동하고 나서 제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이랑 묶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